오늘은 AP 극딜 누누를 해볼 생각입니다 누누는 탱 아닌가요? 하실 수 있는데 누누는 탱거면 걔노잼 노제...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파밍하다보면 모자가 나와요 <웃음> <웃음> 그러던 중적 팀이 드래곤을 먹는 걸 발견했고 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로 달려가 봅니다 오오오오오오오 <목소리> 저는 레드가 제대자마자 먹으러 갔습니다. 하지만 없었고. 곧바로 범인이 나타났죠 어, 저킥 맛있어 보여 <웃음> <웃음> 야 바레나 믿에다 백호다 다 우주가 내게 노래하고 있어 <웃음> 이게 바로 나의 도주 경로다 물가잘어 <웃음> 아, <웃음> 실발 <진짜> 뭐야? 완벽해. <웃음> 용을 먹으려고 했지만 적팀의 방해로 실패했고 <웃음> 하지만 그냥 가면 섭하잖아요. 그로그 우리가 면 어? 어? <웃음> <웃음> 야 나중에 빼라 왜불례야 이제 어? 겼는데 어? 이 잘하고 있어! 잘하고 있어! 야 아씨 더가간다 더블 가간다제 더블 <웃음> <가한다!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이제> 게임 끝날 어? <웃음> 이렇게 이번 파은 승리했고 제가 최근에 AP 누누를 많이 플레이했는데 조만간 올려볼게요